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이 PCB 인쇄로 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로 기판 관련주에는 이제 화인이부터 이수, 타이거 일렉이, TLB까지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저평가받고 있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에 가려서 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 PCB 관련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CB 관련주 특징을 보시면, 퍼가 이제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정리했을 때, 이수페타가 15% 상승하면서 이제 대장규로 전에 있던 고가 라인까지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는 퍼는 6배 수준에 있고, PBR 3배 수준으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이수페타입니다. 그리고 심태기는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퍼가 낮아 지면서퍼 4배 수준에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9천억으로 어 여기에 9천억대 수준은 이제 BH 그리고 대덕이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시총이죠. 1조 2천억대.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퍼는 6배 수준에 있습니다. TLB 코리아, BH까지가 이제 다 6배 수준에 있고 PBR은 코리아 서킷이가 0.92배로 1배가 안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대덕이가 39로 이제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인쇄로 기판 관련주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 국내 1위 세계 2위 MLB 생산 기업이죠.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였었습니다. 이 작년 21년도에 36억의 적자에서 1000억 원대의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이 가장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원 선까지도 이제 돌파를 했죠. BH, 얘는 FPCB를 생산하고 있고, 또 자회사가 우즈베키스탄의 금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 관련주로도 좀 움직이는 종목이 BH입니다. 실적으로는 별도로는 23% 어이어 어, 실적이 이제 악화됐지만 연결 기준으로는 72%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 순이익은 1,400억대. 어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계속 반등하면서 20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 국내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어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어, 움직이고 지금 201선을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이 어, 얘는 연결 기준으로 190% 순이익은 190% 증가 영업이익 220% 증가 매출은 31% 증가한 아주 뭐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어, 얘도 지금 201선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와 어, 거의 뭐 어, 유사한 지금 차트의 흐름이죠 심태기 얘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여기 메모리 p c b DRAM 패키지용 BOC 기판 메리평 기판 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어, 보시면 은 순이익 100% 증가 영업이익 100% 증가 매출액 24% 증가 하지만 어, 거의 뭐 고점에서 반토막 가까이 나 있었던 심태기 TLB 어, 얘는 국내 유일의 SSD와 메모리 메. 메모리 모듈 어, 생산 기업이 TLB입니다. 얘도 실적으로는 순이익 146% 증가, 305억, 수, 영업이익 187% 증가, 어, 얘는 이제 박스권에서 거의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25,000원대, 또 저점은 16,000원대.